구원이란 <웃음> <후원이람은 웃음> 무엇인가, 15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음, 성경 본문은 대하는 가져서 5장 1절로 11절인데, 아까 읽은 걸로 하고요, 이따가 본문을 볼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전 시간에 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명, 명백하고 성신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종말까지 목표하신 것이고 종말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요. 세상에서는 종말이라고 할때뭐다 끝나는 걸로 알지만 우리는 완벽한, 모든 장애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영원토록 무한, 무한대로 증식하면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모든 내용들을 그 함께 주님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구약에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그 구약에는 종말의 날이 한 정점으로 예고되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속사 정, 정, 정, 어, 그 그날 여호와의 그날 그날이 한 정점으로 예고되는데 그날 심판과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이제 이미와 아직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 <웃음> 심판과 구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이 <웃음> 그것이 이제 성취될 것인데 주님의 재림으로 그것이 성취된다고 나와 있지요. <웃음> 그것은 분명한 어, 사실입니다. <웃음>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계해서 분명히 알고 성신으로 그것을 깨닫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뭐 계속 그 이후에 그 사, 순교하기까지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대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종말을, 완전한 종말을 너무 오해했다. 빨리 올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전했다. 그렇게 하기도,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그런 걸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지만, 아 분명히, 그 종말은 개인적으로도 열려있고 우주적으로도 열려있어요. 우린 시간 속에서 그, 그걸 그 길이를 느끼는 거지만 영혼 속에서 작정된 일은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결코 사도 바울이 종말을 오해해가지고 금방 일어날 줄 알고 제자들 가르쳤다. 그건 아닙니다. 구속사의 단계 안에서 그 종말이 이미 왔지만 곧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또또 또 개인적인 그런 종말을 그다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그 그런 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러면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웃음> 거짓 선생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고해하고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고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잘못된 그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 가르쳤다 하는 그런 이소를 피고, 호도를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나중에 디모델을 통해서 듣고, 그들의 애초에 있었던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상기하고,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해 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어, 세초부터 세말까지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재림에 대한 내용도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이따가 그 사장에서도 논리적인 흐름 가운데 그것이 나오는데, 이미 가르쳤어요. <웃음> 근데 그것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어, 어, 종말을 그 대비하는, 신자로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웃음> 깨우친 것입니다. <웃음> 그 오늘날도 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 성경도 고해하고 실제 역사도 고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릇된 종말관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자로서 종말을 준비하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웃음> 사단이 제일 그 괴, 괴사를 피고 괴계를 피는 것은 사단 부재의 현상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할 때도 종말 부재의 현상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수법입니다. 종말이 없는 것 같이. 종말을 또 아주 성경에서 가르친 그 종말관을 가르치지 않고 종말이 그냥 내일 올 거니까 오늘 그뭐이 <웃음> 세상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서 어떤 종교적인 열정만 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세기 말에 그걸 경험했는데, 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가지고, 종말이 곧올 것이다 해가지고, 2000년에서 7년 대활란 그 빼가지고, 93년도 뭐 그때 주님이 온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단미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장님을 중심으로 그 개혁 그 개혁 신학의 주석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애들 동원해가지고 그럴 때 종말관을 심어가지고 그렇게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그러고 내일 바로 주님 종말 올 거니까 그러면서 한쪽으로. 헌금은 걷어 가지고 건물도 사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묘한 수작을 한 거죠. 사실. <웃음> 종말이 안올것 같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고 종말이 당장에 올것 같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종말은 항상 신자에게 열려 있다. 개인적인 종말이 열려 있고요, 그 명백해요. 근데 지금 그 계시록적인 상황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 진짜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1, 2차 세계 대전 겪으면서도 그런 걸 인식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성경의 종말 그 종말관이 후천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좋아지다가 아 이제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 2차 세계 대전 겪으면서 사가 없어졌어요. 그 후천 년설은 없어졌어요. 정말 종말론에서 이제 이제 무천년설이 지배적인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천년 왕국 가운데 그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해 가지고 억지 경건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 열려있는 상태로 어떤 준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게 제일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이 무섭고 죽음에 이르는 공포가 무서운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죽음을 깨치시고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이제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죽음의 멍에를 지지 않고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죠. 이제 자유스럽게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그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죠. 죽음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진리가 아닙니까? 아무튼, 그 바울은 그 교회적 상황이 그런데, 이전에 가르친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오늘 본문은 뭐 대살람리가 전소 5장이니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어떤 흐름으로 나가는가를 알면 5장의 내용이 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하울은 음. 1장 초두에서 다른 서신에서와 같이 인사를 하고 이어서 이제 대산과 성도들의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 즉 능동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 너희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을 부축킨게 아니고요. 그 주, 주, 주님 그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게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웃음> 세상에서, 그, 잘 살려면, 아부하는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아부. 아부하는 테크닉은 상대를 자꾸 이제 잘, 잘했다고 취해주고 요만큼 한 것도 이만큼 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 허풍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그 우리가 알고 고지하고 또 그걸 누려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 그걸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단순히 그들의 주관적인 열심으로 말미암는 신앙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따른 그 영원한 계획을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신앙에 대해 감사한 거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 안의 사랑 때문에 감사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웃음> 다 그, 그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것,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웃음> 그리고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능력적이고 성신이 충만하고 큰 확신으로 했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근실하고 거룩하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했는가를 밝힙니다. <웃음> 이게, 이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뭐 모든 것을 다 써서 그 그, 그걸 증거할 것 아니에요? 모든 그거 아깝지 않죠?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에 대한 그런 그런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죠. 주님께 받은 게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량 한 거예요. 자비량해서 그뭐 이제 빌립보 교회 도움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그런 걸,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름을 받았죠. 친엄마인데 유모처럼 들어가서 친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키우, 키웠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려서부터 히브리 사상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배려하신 거죠. 음. 유모가 자기 자식, 자식을 기른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대산론과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된, 살아갔는가, 어떤 결단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지상에서 그들의, 그들이 살고 있는가를 말하며, 그것들의 근본적 행동 원천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웃음> 그리도의 재림과 영화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산 거잖아요. 근데 그, 그들이, 그들의 그 수고를 갚아줄 것은 그, 그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 그 얘기를 한 거죠. <웃음>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이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자신이 2차 전도행 중에 한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하였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할수 있는 대로 헐뜯는 것을 그 근본적인 사역자의 자세를 언급함으로써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철학선생들은 돌아다니며 추종자들을 확보하 해서 돈을 거두 착복하는 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예를 가지고 바울을 모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역을 돈 뜯어내기 위하여 아첨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과 달리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하였습니다. 결코, 뭐, 성도들의 주머니가 그, <웃음>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뭘한게 아니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로마서에도 보면 제가, 내가 그리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너희가 주님과 함께 되길 바란다. 자신이 이제 그런 위치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절, 아주 절절한 절 심정이 있는 거죠. 단순히 높은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논지한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진짜 윤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살로이가 성도들을 대한 거예요. 그걸 상기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본 같이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었나라고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은 그들과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해. 자신의 일에 대한 증인은 열매는 당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사님과 성도들이고. 그 일을 배우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거죠. 아울러 자신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게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히 행하는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사실은. 구원 이후에 그 완성에 이르는 일을 <웃음> 바울은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파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웃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언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게 아니고요. 오히려 <웃음>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지만 그 미련하게 하나님의 전도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지혜를 그 전한 것 아닙니까? <웃음> <웃음>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체에 대해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자기의 죄를 채우는 것에 대하여 어,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체를 대할 때도 이게 이제 본인이 유대교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그 자체 유대인들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실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은 그게 제재를 채우는 것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어, 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실체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하고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어요. <놀람> 결코 뭐 내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웃음> 2장 후반부에서 대로론과 성도들을 향한 바울 전도자, 바울의 그 전도자로서의 거룩한 사랑을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사단이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첫째 그들을 굳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려고 그랬으며, 그들이 환란 중에서 요동치 않기를 바래서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앙이 깊지 않은 상태니까 더 굳게 하려고 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하고, 그또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래서. 그렇게 뒷모델을 보낸거죠. 먼저 그들이 환란에 음그 대하여 어 바울은 환란에 대하여 말할 때 두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먼저 그들이 환란에 대하여 다같이 당하게 에 세워진 것과 이를 애초부터 경고하여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인은 이제 그 출발부터 이제 고난과 환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거라고 사도행제 14장에도 나오는데 그리토를 미워한 세력들이 여전히 있고 어, 또 우리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걸 가르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6절로 8절에 나오는데 대선인과 교우들이 믿음으로 신앙지조를 잘 지키고 있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그토록 사모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 일행은 오히려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소원해서 소원해서 밤낮 간구하기를 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뜻이 계시면 그들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말과 대사는과 교우들이 비차간의 사랑과 모든 사람과의 사랑을 넘치게 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도 이제 주님의 구속사를 얘기할 때 그 시작과 끝을 얘기했고, 그 끝을, 어, 앞에서, 앞에다 두고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쳤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사장에서는 대사론가 교우들에게 일찍이 가르쳤던 재림, 즉, 구원의 완성과 끝날의 대심판의 문제와 그 중에서도 주께서 몸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몇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교훈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더욱 가정의 순결을 지키며 거룩함을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손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문제에 대해 시끄러운 것을 신자들의 부활 문제로 깨우쳐서 저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저들이 홀이라도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인 서로 위로하기를 힘쓸 것을 가르쳤습니다. 고난이 있고 마땅히 죄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야 될 그런 공의와 인애와 그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웃음> 서로 힘을 주고 위로를 하게 한 거죠. <웃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높은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종말에 관한 문제의 오해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의 연장으로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경계와 근신의 생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운데, 어두움에 운데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호기심에 의한 때와 시기에 관한 무익한 살핌을 그만둘 것을 요구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급작스럽게 그 날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삶을 정리하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종말에 관한 관점을 깨우쳐주면서 고면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 이제 모뭇에 관하여는 페리데라고 하는 말씀이 저. 본문에는 있는데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같은 주제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논의가 주어질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불필요하다. 주의 재림의 불확실한 날짜에 대한 헛된 탐구보다는 그날을 대망하는 자로서 경성하는 삶이 더 필요하다 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된 특별한 날짜와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성격이나 징조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도의 스 인격과 사역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서 가르치며 장차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뭐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이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여러 이제 전. 전승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뭐 신약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이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 가르쳤을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복합적인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정복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심판이 임하는 날로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출의 날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그 원수들을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날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주의 날이 예수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대로 확대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 바울은 대사들과 교우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바울은 어, 대사는과 성도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 여기 참고구절들을 많이 붙여놨는데요. 이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의 나, 날이 밤에 도족같이 올 것이라는 비유의 설명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여 피하지 못하리라고 어,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로 10달 동안 다 모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와 내가 임박해서는그잘알 그, 수가 없죠. 이제 아이 낳 사람들은 그걸 잘알수 있죠. 예정일이 있지만 예정일에 맞춰서 나오는 애들이 없죠. 그렇다면 왜 이런 설명을 그 대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즉 그들이 잠자고 있는 그때 주의 재림이 덮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경고하여 그것이 성취된 것처럼 같은 원리로 그런 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악에 대한 돌이킴을 제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스스로의 행복에 도취되어 있었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볼때그 분명히 확인했죠.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포로를 예고했고 거기,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끌려갈 걸 얘기했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그 끌려갔던 사람들도 2년 내에 뭐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웃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았죠. 사실 주님의 책망은 막연한 회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심판이 더디오리라 하여 과거에 행한 그릇된 과오를 고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도 없이 자기 행복에 빠져 있었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에 궁유를 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음. 그뭐 나라가 곧 망하게 됐는데도 전지에 전지를 더하며 이건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예?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망한다는데 부동산 투기. 예. <웃음> 소선지서에 보면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웃음> 대선지서에서 이미 그 미리 이사해 선지자나 뭐 알려준 것대로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다 근거로 해서 이제 경고도 하고 어,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고 또 미래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깨우쳐 줬는데 저들은 거기에 창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행복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언약 안에서 공일이 여길 일들을 예비하시고 또 회복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당신의 그 언약적 열심으로 회복할 것들을 예고하셨죠 하나님의 새 언약이나 새 영으로 인한 회복 여호와의 그 날에. <웃음> 아무튼, 잉태한 여자가 늘상 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종말은 울고 다니말 바울은 4장, 4절에서, <웃음> 대산, 어, 대설 어, 5장 4절에서, 어, <웃음> 대산원과 교우들은 이제 그러한 어둠에 있지 않냐 하기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을 위로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빛을 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대로론과 교우들이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토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따라서 그 빛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어둠에 다닌다면 아주 한심한 일이죠. 주님의 구출을 애써 무시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빛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행시를 어두운 밤의 자식들처럼 행동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앞에서 말한 비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0절까지. 제가 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너에겐 희 종말이 그렇게 어둠의 아들처럼 오지 않아. 그리고 끝나면 너무 좋겠죠. <웃음> 그런데, 그, 이제, 어떤 빛의 아들로서의 그, 행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상한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웃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또 나갔네 구원을 <웃음> 그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대낮에 눈뜬 장림 행세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앞에서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백주에 잠들어 있거나 술 취해 있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를 경고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나라의 영적인 성격에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칩니다. 아 주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뭐 어, 결코 나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영적인 성격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대선론과 교우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카듀도맨이라는 헬라어는 자지 말자 하는 헬라어는 다른 영역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윤리적인 무감각을 말합니다. <목소리> 세상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어두운 악한 행동으로 잠을 자고 술 취하지만 의의 태양이신 주 안에서 낮과 같이 사는 자는 꾸준히 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근심을 벗고 못된 욕심을 제어하며 조절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대선론가 교우들과 동질의 생명을 느끼면서 우리가 무기력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준비케하시는 무장을 갖추어야 될 것을 제시합니다. 그가 막상 군대의 용어인 전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선관과 교우들과 함께 겪어야 할 전쟁을 염두에 두고 무장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갑옷의 재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과 소망의 투구입니다. 흉배는 그 호심경으로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호신경이라는 게 이제 갑옷 가슴 부분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던 구리 조각을 호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심장을 지키는 거죠.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건데 그것은 지식 지식의 확신의 내용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재료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의의 흉배를 그 붙이라고 했잖아요. 김홍정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십니다. 의의 흉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실이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여 나를 늘 보호하고 특별히 내 심정을 보호하고 있다.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어떻게 사랑에 대한 나의 온유함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열정을 늘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민 중에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히심으로 나는 죄로 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칭의의 사실을 주신 것이다 칭의의 사실이 주어졌을 때 이미 그 안에는 칭의의 실질이 좋졌다는 의미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늘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할지라도 다시 확실하게 설수 있는 성질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다. 세 사람의 실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칭의의 당연한 현실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흉배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웃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성신의 능력으로 훈련을 게을리한 군사는 실제 전쟁의 날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에서도 아,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성신의 인도와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평시에 갖추고 산다면 결코 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때와 시기에 관해 학문적으로 호기심을 보이며 현실의 믿음에 그 전투적인 생활을 게을리 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비무장인 채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이제 무슨 종말관이 어떻다. 그거 갖고 시비하고 싸우고, 내가 더 옳다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전투하는 성신을 의지해서 전투하는 생활. 사단과 세상과 육신이 이제 3대, 그, 우리의 대적인데,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대적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 무식한 변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비무장인 채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뭘 알고 있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생을 돌리는 그런 생의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그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죠. 바울은 구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 받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것을 붙잡고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것을 붙잡고 확보하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런 과정을 보내면. 그 사람은 참조족같이 어, 어, 오지 않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이 비록 짧은 기간에 선 교회였지만 그들은 성숙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바로 하여 정상한 깨우침을 받았다면 그, 그 기간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돼도 시작을 잘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짧은 시간에 받은 사람도 첫 단추를 잘 깨서, 진짜 그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오랫동안 신자로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 그리도의 몸인 교회 아로서 그 실질 있는 삶이 없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음. <웃음> 바울은 대산론과 신자들이 받는 승리의 보장을 제시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걸 누릴 것을 깨우칩니다. 이미 승리한 승, 싸움을 하라는 거죠. 그리토인의 싸움은 일반 전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전투는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리토인들의 전두, 전투는 그리토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누려가면서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리토의 죽음의 의의를 말하여 지금까지 언급한 논지를 확증합니다. 그리토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조금도 주저없이 깨우쳐 그리토인들이 전투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도, 죽어도 패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요 주님이 그렇게 승리했으니까 기꺼이 이제 사망의 세력 잡은 자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런 어, 전투를 해야 하는 것,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11절 어, 내용을, 11절, 11절에서 어,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 세우기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서로서로 그리도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확인하고 상대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을 검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 있는 사람이 본인이 교회됨을 드러내는거죠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 살피고 아니면 떠날 생각을 하는 이게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를 구원을 알고 교회에 속했으면 교회적 속성을 발휘하고 교회적 그 수단을 써서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안하고 그건 안하고 이 교회가 제대로 가나 안가나 그거는 진짜 잘못된 구원을 잘못하는 거죠.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개인 활동을 그리도의 몸인 교회 활동 안에서 확인하라. 진짜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교회 활동에 치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또 종말이 진짜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도 환경 공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40년, 50년이면 뭐 지구상의 생물이 95%는 다 없어질 거라고. 그 해수면 온도가 뭐 1.5도만 넘어가면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그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년,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런 속에서 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아이들의 미래나 뭐, 뭐, 뭐 생활,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혼을 다 놓치는 일을 한단 말이야. 오늘 죽어,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진짜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야 신자 아닙니까? 그냥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냥,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종말의 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주께서 깨우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도 안에서 이루어진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한 것으로 장차 완성될 그것을 확실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도 안에서 행하신 때와 시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또 안에서 역사 철학적인 바른 입장을 가질 때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정한 대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예, 이 땅에서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오늘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안 되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웃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말. 주님께서는 재림 마시기 전에 징조에 대해 몇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만수가 차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교와 대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그리도를 주장하고 인간의 능력을 본의로 한 세속주의가 극심하게 판을 칠 것이고 기근과 흉년과 각종의 재난들이 들이닥칠 것을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그리도가 주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되어 그를 그리도라고 하며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제이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를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6절에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도 하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그 시대의 학문적인 영향을 따라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이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역사의 징조를 보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며 오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에 대한 바른 관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역사의 현실적으로 그 다양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그대로 성취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그리토의 출현과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서 그리토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대, 대처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토와 연합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엉뚱하게 시대의 조류에 따라 때와 시기에 대한 그릇된 역사적 관점을 따르지 말고 현재 그리토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다시금 깨우친 것입니다. 애 처음에 복음 증거할 때도 그렇게 깨우쳤고요. 다시 깨우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토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가담한 자로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주력하는 게 신자의 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웃음> 그걸 통해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는 게 가장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빼놓고 개인의 행복과 영광, 미래에 대한 그 보장,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문자적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토인들은 주가 강림하실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종말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말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그것을 한 사회 속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 속에서 그 구원을, 그 종말을,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진 것을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할 바가 없어요. 믿은 지 오래되었다든지, 얼마 안 되었다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실질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성신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전진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방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시라도 되는 거죠. 근데 오래 믿는다고 하고도 그실 교회적인 실질이 없는 사람은 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신에 의한 생명의 통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신의, 생명에 의한 생명의, 저, 성신에 의한 생명의 통치. 이거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그냥, 그건 그거고, 성신께서 뭐다 하십니까? 아, 하실 거고, 나는 그냥 내 인생, 내 미래, 내 행복, 내가 관하라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생명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손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아로써 행보하지 않는 사람은 세 사람도 모르는 거고 그리토 안에서 재창조된 그런 어, 존재인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토인의 그리토의 사랑이 없이사느라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한다든지 성경에 게시된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믿음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소망을 가지고 헛된 인내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종말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도 생각하고, 이러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오랜 생활을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악한 죄질이 발전, 발전될 뿐입니다. 이제 더 위선적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위선적이 되는 거죠. <웃음> 속은 그다 썩은 해골이 들어있는데 겉은 그 꾸미는 아주 회칠한 무덤같이 말. 그렇게 되고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행한 과거의 역사를 기초한 현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고 움직이는 현재의 모습은 모두 과거에 심어놓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의 열매예요. 뭘 어떻게 심었든지 열매예요. 자신이 행하고 움직이는 현재의 모습은 과, 모두 과거에 심어놓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역사적인 점검이 없이 단순히 내일을 기대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의 교훈을 가, 가지고 오늘 그리토인으로서 마땅히 고쳐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지난다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종말관, 그 기독교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실질을 현재 누리지 않는다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 4장 7절을 보고 강서를 마치도록 합니다. 3장 13절 시브리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2장에서 그 사망의 그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리토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토가 그걸 풀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거 풀어준 풀림을 받은 사람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도, 이제, 그, 신명기 시대, 다윗 시대를, 그, 그, 추억하면서, 그때도 오늘이라고 했고, 그, 그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도 안에서 그 자유케 됐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걸 누려가라는 거죠. 피차. 여기 똑같아요. 바울이 권면한 것하고 똑같아요. 피차. 아. <웃음> 2차 면허 서로 이제 죄의 유혹으로 세상의 그 유혹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그 그,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 떨어지지 않도록. 음. 그 다음에 3장 15조 성경에 이르졌을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똑같죠. 그리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그세 사람의 실질을 그러니까 그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의 실질을 드러내는 진짜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사랑한 그 실질을 누리라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거, 오직, 어,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 이,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일, 그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다 완성된 걸 보고 있는데, 그, 이 종말, 종말에 살아가는 죄로 이미 왔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그 종말의 기간 동안에 진짜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진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해야 돼요. 교회 아로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여전히 세상 얘기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거 얘기하면, 이건, 이건 진짜, 뭐, 대책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